전후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모발 이식은 한 30% 정도, 어, 모낭 주사 치료 가 70%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경우 한 40% 정도는 모발 이식의 힘이고, 60% 정도는 모낭 주사 치료의 이런 경우는 치료 효과가 수술 효과보다는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스 리뷰는 저희가 이제 수술 시술을 하셔서 어떻게 경과가 변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모발이식과 탈모치료를 병행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앞머리 M자 부분, 앞머리 탈모는 모발이식을 많이 하게 돼요 모발이식을 많이 하는 것은 약 치료가 잘안 듣고요 그리고 모발이식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굳이 아, 어, 그런 문항 주사 치료 같은 것까지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수리는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모발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머리가 가늘어져서 비친 분들은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발이식을 안 하기도 뭐하고요 그렇다고 탈모치료 약만 먹고 이 정도에서 멈추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모발이식을 물론 1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또 성이 안찰 경우 이제 탈모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앞쪽엔 모발 이식, 정수리 쪽은 탈모 치료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분부터 볼게요. M 자는 전형적인 M 자 탈모, 어, 남성형 탈모로 인해 진행된 탈모고 이렇게 디자, 디자인을 하고 앞쪽에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M 자 부분을 채우는 전형적인 모발 이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수리 쪽은 밀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지만 가늘어져서 비쳐 보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찾아서 모발이식을 일부는 했지만 많은 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모낭주사를 병행해서 바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구요 어, 어떠세요? 결과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가르마라든가 가마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모발이식도 했기 때문에 모발이식 결과도 합쳐져 있는 경우고요 이 전후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모발이식은 한 30% 정도 어, 모낭주사치료가 한 70%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례에서는요 이 분도 M자 탈모가 좀 있죠 아까보다 분 심하진 않지만 밀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앞에 채우는 음, M자 모발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시죠 M자 앞쪽에 채우는 모발이식을 했고요 어, 정수리는 마찬가지로 비어 보이긴 하지만 많은 모발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피, 어, 채우는 모발이식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역시 효과가 모발이식 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을 어, 생각해서 저희가 모낭주사 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을때 전후 사진 차이 보시면 저는 이 경우는 모발이식을 앞에 사례보다는 좀더 양을 많이 넣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40% 정도는 모발이식의 힘이고 60% 정도는 문항 주사 치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이를 직접 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이 그렇습니다. 어, 이분은 앞쪽에만 모발 이식을 했고 정수리 쪽은 음, 탈모 치료, 모낭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앞쪽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M자 부분 디자인을 해서 예, 모발 이식을 했고 M자 부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변화 보이시죠? 예. 정수리 쪽은 저희가 앞에 앞선 에앞두분 보다는 모발이 좀더 굵고 공간이 좀더 떨어지지만 분명히 좀 얇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일단 해 해보자고 했고 역시 차이 보시면 모발 간격이나 굵기가 어떻게 됐는지 체감이 되시죠 가르마의 크기 라든가 비침의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전후 차이를 좀 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 보시면 이제 앞에 분들이 좀 짐작이 되죠 이분은 모발이식을 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후 차이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치료 효과가 수술 효과보다는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 탈모 치료와 모발이식을 병행한 사례 세 분을 함께 살펴봤고요. 저도 이제 모발이식을 정수리 많이 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잘 쓰면 되게 좋은데요. 그니까 러아 이분은 모발이식만으로 좀 아쉽겠다는 분들 분명히 들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료를 꼭 병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치료하는 것도 한번 살 어,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개인이 판단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의나, 의논하셔서 아 수술만으로 되게 괜찮을지 아니면은 치료를 좀 병행을 할지를. 어, 같이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후에 예,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